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중국어 한마디 열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추리엔 나지엔 샤오시 첫사랑 그 작은 이야기 작은 일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한 4명의 대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어, 알콩달콩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먼저 오늘은 주인공 며우미와 남자 주인공 이오니엔 이두 사람이 어, 대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보신 그 영상을 우리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올라, 다올라라는 말은 도착해서라는 뜻입니다. 시세学장 셰장, ,学장 셰장은 어, 대학교에서 선배를 말합니다. 남자 선배, 여자 선배인 경우에는 셰지에, 수혜지혜 지혜지혜 할때그 지혜입니다. 수혜지혜고요. 남자같은 경우는 수혜장이라고 합니다. 수시수혜장 수의 고마워 선배 자전거에 이제 그 데려다줘서 고맙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단어입니다. 추산 추산은 밥을 먹다 라는 뜻입니다. 추산 吃饭,吃饭. ,吃饭. 두 번째 단어입니다. 지저, 지저,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저지, 그러면 매우 초, 초조해하다, 조급하다, 급하다 이런 뜻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지저, 지저, 서두르다. 세 번째 단어 마이, 마이, 사다라는 뜻이고요. 동시 똥씨, 똥시. 똥씨는 물건물품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명사의 그 물건물품도 말하지만 추상적인 거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쇄장, 니 부취이 철마어 선배 너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데려다 주고 여자 명오은는 선배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배가 데려다 주기만 하고 가버리니까 부취이 추파마 이반는지는 파는 아니지만 뿌를 사용해서 자기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물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슈가 어, 들어가면요 부시취취판마 하면 완전히 반언, 반언문이 됩니다 부시취취판마 부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반드시 밥먹으러 가는거 맞지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그런 반언문은 아니고 부정으로 그러나 약간의 의아한 간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러하지 않을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취취판마 밥먹으러 가는거 아니었어요 밥 먹으러 안 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니 북한 书吗? 너책 보는 거 아니었어? 책안 보니? 이 말입니다. 니 북한 书吗? 북한 书吗? 니부동 저지화吗? 니 뿌동 저지화吗? 저지화 너이말 이해가 안 되니? 주지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 이 말이죠 어,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해되리라 생각했는데 어,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니라는 뜻입니다. 니부 想出去玩吗? 想 하고 싶다죠, 추취 밖으로 나가서 놀다. 너 나가서 놀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쇄장, 니보취이 철파마 어 선배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밥 먹으러 안 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워 지저취 마이디알 동시에 워 급하게 워 서둘러 마이디알 사다 약간의 물건을 사다 자 여기 DR이 붙었는데요. 이 DR은 약, EDR에서 E가 생략된 경우고 뒤에 얼도 생략된 경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d r 인데요. 이 앞에 이와 DR이 생략되어서 그냥 DR만 붙인겁니다. 니 네, 지저 취 마이 취마이디얼 동시 워 지저 취 마이 디얼 동시 나 급하게 물건 살 것이 있어 서둘러 살 것이 있어 그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뚜일러 참 아참 뭔가 말을 전환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다가 다른 화제를 꺼내고자 할때뚜일러 그런데 있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디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디알은 어 양사입니다 양사이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 뒤에 놓이고요 명사 앞에 놓여서 관형으로 명사를 꾸며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명사가 없을 때는 동사 형용사 뒤에 붙게 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는 부사죠 부사로서 허를 꾸며줍니다 또허디알러多이또허디알러쉬이 뜨거운 따뜻한 물좀 마셔 따뜻한 물좀 마시세요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또허디알多이또허디알러点이또 디알이프 Why be are y u d r n g d r 衣服 밖이 요디알 조금 추운 것 같아. 옷을 많이 입고 나가 이런 뜻이죠. Need r 衣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d n a r d e a d e d 는 여기서 e d e r e d r 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양사로서 약간의 물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我早起去买点东西。对了。我早起去买点东西。 그리고对了。 어, 그런데 있잖아. 그리고 묻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단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建筑.建筑은 秦锣, 건축이란 뜻입니다. 처汇. 처汇는 벗겨서 그리다. 아마 도면을 벗겨 그리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차후이 스케치라고 건축 스케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중 치중 기어 기간 중에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중간 대학이나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치중카우스 이렇게 말하고요. 치모카우스 기말 기말은 치모카우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예 숙제를 말합니다. 조예 조예 원티 문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허신수 니젠주 차후 치중조예 허신이 말하기를 너의 건축 스케치 중간고사 숙제가 요원티 문제가 있다면서 향원워 내한테 뭔가 묻고 싶어 한다면서 물어볼 게 있다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허신수 니 지엔주 차후의 치중주의 요원티 향원워 문제가 있어서 내한테 물어보고 싶다 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또에단시부 지도 지도 아 어, 문제가 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원티 문제가 있다 우리 이 요원티는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저판의도후 요원티 이 식당에 어,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저판운데이션우요 원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의행다 행동, 행다의나위에 대한 가의행위에 문제가 있다.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의행동가다행동 문제가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네의 행에 문제가 있다. 의행동가문제 네의 가문제문제문제 등등 많이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知다知다는 주도.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알다라는 의미로 밍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밍바이. 요메요 시간. 시지엔. 시간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젠. 시간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요메요 반음 반문입니다. 정반 의문문입니다. 우리 이전에 형용사 할때好부好그 <목소리> 다음에 热不热冷不冷 우리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有没有 동사죠. 做부做 앉을래 앉지 않을래做不做 이렇게 동사와 부정어 동사 이렇게 반복한다고 했죠. 有没有时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不知道学장有没有时间 어, 모르겠다. 선배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对,但是, 부知道,学长, 요,没有,时间. 그러나,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我밍天요空 내일, 시간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我요空 요 콩은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콩은 어 공간으로 봤을 때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틈새, 틈이 있다 할때 콩이라 그러고요. 또 비어 있다, 또 시간을 말할 때어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시젠, 요시지엔, 요시젠의 의미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에 대한 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소유를 나타낼 때가 있고요 존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소유는 워요치엔 사람 사물이 다올수 있습니다 앞에 요 뒤에도 사람 사물이 다올수 있습니다 워요치엔 나 돈이 있어서 능마 능말 마 저지엔 이프 이 옷을 살수 있어요 이 옷을 살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我有一个朋友叫拉拉. 나는 요 이거朋友, 친구가 한명 있어요. 이름이 라라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앞에 我有钱, 我有课 여러 가지 많은 의, 많은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 다른 하나는 존재를 나타내는 존현문을 보겠습니다. 존현문은 앞에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간이, 공간이나 장소가 옵니다. 공간이나 장소가 오고, 뒤에 어떤 그 사물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강이 있다. 그러면, 我家附近有一條河 <목소리> 我家附近, <목소리> <목소리> 요이 겨우 허 우리 집 근처에 강이 있다 있따라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자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오 즈상요 이씨의 수 탁자 위에 책이 조금 있어요 이시에는 양사입니다 어떤 해아릴 수, 수 있는 어, 명사의 양사가 되겠죠 이디알 EDR, 이디알은 어, 헤아릴수 없는 양에도 오고 어, 그 물질명사 그리고 추상적인 것다 붙지만 이 시에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양, 양에 양 대한 약간이라는 그런 양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져서 요이 시에 수 책이 좀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요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워밍天엔 예요 콩워밍티 예요 콩 나도, 나도 내일 시간이 돼요 이런 뜻이죠 여학생이 어, 좋아하기 때문에 짝사랑을 합니다 요니엔을 짝사랑하기 때문에 선배가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오 예요 콩워밍티 예요 콩 나도 내일 시간이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니엔이 말합니다 나就민天上오 자이 모教室见吧바자 이게 문장이 긴것 같지만 사실 긴게 없습니다 민텐 샹우 시간이죠 자이 모싱 室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이 教室는 전치사를 말하겠죠 이건 시간 부사를 말하겠고요 그래서 나쥬 见 만나자는 뜻입니다 만나자는데 어디서? 내일 오전에 교실에서 모형 제작실에서 만나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런 간단한 막 기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장입니다. 모싱 모식, 모은 모형이란 뜻이고요. 치어스 교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용을 해보면 산 오후 3 시에 정문 재미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요. 下午三点,在学校正门前边见。正门门口,啊,我就 잘못调理哦。前边门口都可以,门口见。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明天早上,在我家附近麦当劳见。在江苏州, 我 시간입니다。 밍톈 자오샹, 짜이워지아 마이 땅, 마이 땅 라오, 마이 땅 라오는 맥도날드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맥도날드를 마이 땅 라오라 그럽니다. 여기서 동사가 옵니다. 지엔, 어디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묘묘가 좋아서 응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조금. 더 学长你不去吃饭吗哦我急着去买一点东西哦哦对了何欣说你建筑超会其中作业有问题想问我啊对但是不知道学长有没有时间我明天有空我明天有空那就明天上午在模型教室见吧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을